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늘은요 세번째 카페에 왔는데 이 집이 빵으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다 나갔대 러분 여러분, 여 10시 4 0분인데다 나갔다고? 러분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0분분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주문한 빵을 잠깐 이렇게 촬영하는 정도로밖에 못했어요.